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어떠한 하드웨어 기기들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시카고에서 어, 거의 3주째 집 밖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머리가 이런 점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몇 대의 모니터를 가지고 거래를 해야 하는지 어, 몇 대의 모니터가 필요한지 좀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 질문도 좀 답변을 해드리고 핸드폰만 가지고 거래를 해도 괜찮은지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저는 어떠한 기기들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우선 첫 번째는 이 기기 바로 맥북 15인치 2017년 모델일 겁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년 동안 이것만 가지고 거래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 오래 있지 않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기기를 이용해서 자주 이제 거래를 했고요 15인치 같은 경우에 전혀 자, 어, 쓰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고요 노트북으로 이제 잘만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걸로 어, 성공적인 거래 아주 이제 자주 만들어 냈고 그 다음에 이것만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15인치 맥북을 USB-C 케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LG 34인치 울트라 와이드 스크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차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자, 저 같은 경우는 모니터를 거의 진짜 거의 한 10년 만에 처음 써 보는 것같습니다 계속해서 랩탑만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저는 이제 모니터를 거진 뭐 10년 만에 처음 사용해 보는데 34인치 울트라와이드 스크린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정말 차트가 아주 많이 보입니다. 이 캔들스틱이 정말 많이 보이기 때문에 분석을 하는 데는 거의 최고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를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런 울트라와이드 사는데 문제 없다면은 정말로 권장해 드립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장점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좌측에 이렇게 크게 켜놓고도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 멤버 채팅방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채팅방에 마이클 김 회원님의 어카운트가 현재 300%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패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떠한 모델더라? 네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2.9인치 모델이네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보통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기 귀찮을 때 트레이딩뷰를 보려고 이제 구매를 한 제품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트레이딩뷰에 로그인을 해서 워치리스트를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측에는 가격 또한, 가격 또한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차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차트까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죠 자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조그만 노트북 사이즈의 스크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휴대용으로 차트를좀 자주 보고 싶고 급할 경우에 아니면 내가 기다리고 있는 셋업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이제 거래하기 아주 좋은 그런 기기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기기는 아니지만은 정말 난 럭셔리하게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권장을 해드리지 그렇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권장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기기는 바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핸드폰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핸드폰 모바일 MT4를 켠 상태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파운드엔, 뭐셰프엔 모든 이제 페어들 제가 이제 올려놓은 것들을 다볼 수가 있죠. 마켓 현재 가격까지 가격까지 마켓 현재 가격까지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것만 가지고 거래를 할 때는 어떠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가 중요하겠죠. 분석을 해야 하니까 화면이 정말 밝네요. 다이오켄, 내가 또 보자. 자 우선 이제 세로로 봤을 때는 분석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는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조금만 줌한 것을 해도 캔들의 모양 자체가 볼 수가 볼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더 높은 시간대로 움직여야 하는데 자4 시간 차트로 한번 가볼게요. 1 시간 차트거든요 이게 4 시간 차트로 가도 이렇게 분석하기가 정말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로니까 가로로 하면은 그러면 괜찮지 않나? 자, 가로 자 현재 가로 세팅입니다 자 가로로 봐도 지금 여기는 괜찮은데 이 부분은 괜찮은데 이 전쪽으로 지금 가면은 뭐 트렌드 라인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뭐 서포트 레지센스 라인을 그리거나 이러게 정말 불편해요 뭐 어떠한 분들은 이 정도면 괜찮다 하시는데 제가 이제 여태까지 트레이딩을 해봤을 때 당연히 저도 핸드폰으로만 거래를 해봤습니다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거래를 했을 때에는 정말 잔실수가 많아집니다 왜냐면은 내가 큰 화면으로 보았을 때 쉽게 볼수 있는 서포트 레지센스 라인이나 트렌드 라인 같은 것을 이제 모바일 mt4 에서는 그런 것을 놓치기가 그런 것을 놓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로는 흔한 잔실수들이 정말 많아지기 때문에 괜히 돈만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이제 핸드폰만 가지고 분석을 하고 나는 돈을 벌어 보겠다 이러면은 정말 실수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이것을 이 이것 같은 경우는 권장하지 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컴퓨터나 아이패드 이러한 큰 화면에서 분석을 다 해놓고 이제 진입을 해야 한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맥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mt4 프로그램 자체를 사용할 을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은 컴퓨터에서 하고 진입은 이제 이 모바일 mt4를 사용을 해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MT4를 키고 트레이드를 눌러서 거래를 하죠 혹은 현재 거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 체크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항상 이큰 모니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진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MT4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셋업을 알아보았는데요 어, 제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모니터 사이즈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핸드폰으로 하는 것은 정말로 이제 권장 해드리지 않고 그나마 이제 내 같은 경우 는뭐 아이패드나 조금은 노트북이 있다 어 정말 괜찮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뭐 34인치 모니터 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어, 모니터 뭐 2대 이상 3대 이상 뭐 저희가 인터넷에서 흔히 볼수 있는 사진들 있죠. 아, 주식 세계에 뭐 모니터가 열몇대가 있고 그런 것은 정말 어, 필요가 없습니다. 한 대만 있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터클래스 FX의 이형호입니다. 고맙습니다.